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네마스터 강좌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컷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컷편집이 끝났다면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한 다음에 비트레이트 수치도 설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1080p와 프레임은 30프레임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8.53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보내기 누릅니다. 내보내기가 끝나면 오른쪽에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공유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유하기 나오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중에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세로로 바뀌었죠? 유튜브에 로그인이 됐다면 바로 채널에 연결이 됩니다. 첫번째 제목을 입력하세요. 두번째로 영상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자, 설명란에 키네마스터 테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자, 제목 넣었고 설명도 넣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할건지 비공개할건지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돼요 공개, 일부공개, 비공개,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비공개로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공개하실 거면 바로 공개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비공개하고 오른쪽 상단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을 아동용이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선택하지 않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동용이 아니요 아동용 아니라고 클릭했습니다 그냥 모든 연령층이 다볼수 있게끔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비공개로 업로드 하는 중입니다 75% 업로드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을 고화질로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